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22번째 러블레터 어, 한국말 제목은 찐사랑이고요 찐, 찐사랑이란 찐, 찐말 들어보셨나요?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표현인데. 진짜 사랑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찐사랑.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Revelations죠. 5장 12절. 같이 외웠으면 좋겠을 영어 문장은 the slain lamb is worthy. the s l i n lamb is worthy. 죽임당한 어린 양은 가치가 있으시다 어, 이런 직역이 되겠습니다. 어, the slain lamb is worthy는 어, 제가 이 채널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현대 고체 영어 성경 번역본이죠. the message 에서 가져왔습니다. 더메시지의요 레플레이션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부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음, 나머지 세이나또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실 수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NIV 사실은 요즘에뭐 인터넷이나 앱으로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어, 성경 번역본입니다. 특히 NIV는요. 그렇죠? 어, 사실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이 채널은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의미라고 여겨지는 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어,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가지 그, 그분의 그 사랑 고백이죠. 성경을 그분의 사랑의 러블레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채널이죠. 음, 요즘에 폭우, 폭염 이런 단어를 날씨와 관련된 뉴스에서 우리가 여러 번 듣게 됩니다. 어 근데 재밌는 것은 뭐 재밌다는 표현이 조금 잔인한데요. 그 제가 이걸 녹음하기 직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유럽에 음, 독일이나 벨기에 뭐 이런 지역에 어, 비가 너무나 무섭게 와서 폭우죠 폭우 어, 그래서 폭격을 맞은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어, 계속 쓰더라고요 인터뷰에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어느 아저씨는 2차 세계대전 때 같았다 그때보다 심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사실 뭐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그 인터뷰하는 그 마을 배경을 보니까 정말 집이 다 무너지고 폭격 맞은 것처럼 어, 오늘도 제가 음, 이렇게 굉장히 우박같이 그 열대지방의 스콜같이 요즘에 소나기가 갑자기 막 쏟아지잖아요. 그 소리가 빗소리를 듣고 있자면 좀 무서울 정도로 굵은 비가 단기간에 많은 양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무방비로 맞다가는 만약에 밖에서 갑자기 만났다가는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강도에 무자비한 정말 폭격 같은 자연의 이런 기... 어... 자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연의 이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고 예상 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환경의 역습 이란 표현 저번에도 저도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음 오늘 제목인 찐사랑 진짜 사랑인 이신 그 자체이신 창조의 주인 하나님을 어이 피조물들이 피조세계가 무시하고 그분의 찐사랑을 무시하고 우리들끼리 으쌰으쌰 너무나 오랫동안 한그 결과가 사실은 어음 지금 현재의 결과죠. 예어 굉장히 좋은 것들로 예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희망적인 숫자 또는 어떤 마음의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찐사랑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우리의 열심과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어, 자연도 망쳐왔고 그 결과 스스로에게 그 대가가 고스란히 다가오는 어 마치 잘못된 투자를 했을 때그 투자자가 그걸 감수해야 되잖아요. 예. 최근에 코인이라든지 주식 투자 뭐 영끌했다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과 얼마 전까지 정말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바보같이 여겨졌는데 최근에 어또 다시 이제 피해의 그런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이죠. 예. 음. 어.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에게 반응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 그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 사람들을 다시 높이셨는지 또 앞으로 영원히 높이실 것인지 이런 얘기가 오늘 또 본문을 가져온 요원계시록에도 나오죠. 예.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가족같이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좀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마음속에 맴도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어 정말 정말 사랑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이제 뭐 원수가 될지언정 갑자기 옆으로 빠지네요 <웃음> 어, 그런데 어,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어, 여러분 감 잡으셨겠지만 정말 좋은 대상과 우리는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것을 꿈꾸지 않는 인생이 없을 거예요 어, 그런데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재는 단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좀 안달이 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요즘에 기도,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어, I wanna uh, proclaim your greatness. I really want to proclaim your greatness. 당신의 위대함을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는 아니지만 하나님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창조의 주인이시라면 그래서 자연을 볼 때나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재능들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과 이 자연도 이 사람들도 이렇게 대단한데 이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존재란 말인가. 그분의 위대하심의 끝은 아무도 알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그렇게 좀 아까 안달 랐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경이롭고 영광스럽고 때로는 설레이고 음, 흥미진진하고 예. 뭐 드라마 소재가 맨날 뭐 재벌 남자가 뭐 가난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거기서 벌어진 뭐 설레임과 많은 그런 문화 차이 뭐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뭐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그런 거 뻔한 스토리인데도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가지고 또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작가들도 자꾸 쓰고 투자자들도 그런데 투자를 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또 흥행을 하고 또 광고주들은 또 다시 또 하여간 그런데 사실은 그 스토리 갑자기 제 준비하지 않았지만 떠오른 이유도 사실 그런 스토리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스토리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어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우리를 설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서로의 그런 약점을 아킬레스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가 어쩔 수 없는 약점을 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줘야지.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또 상대방이 그런 걸 통해서 음, 자신감을 얻고, 또 어, 힘을 내고, 또 나를 영어로 in return이라고 하죠. 보답으로 사랑해 주고, 이렇게 하는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있지만 그런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누군가에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고 또한 나의 그런 것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저도 당연히 꿈꾼다는 거죠. 예. 보면은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부관계나 애인관계나 뭐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 많은 경우에 어, 그 관계가 만, 이제 행복하지 않다든지 깨어지는 경우가 제가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음,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 사랑의 찐 사랑이라는 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가르치신 사랑인데 그런 아킬레스건을 안아주고 안고 가고 치유해주고 예. 그 약점이 어떻게 보면 강점으로 또 바뀔 수 있다면 그때까지 격려해 줄수 있는 이런 관계에는 그것이 뭐꼭 남녀 관계가 아닐지라도 너무나 소중하고 신비롭고 예, 서로를 성장시키고 어, 그런 좋은 관계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저는 성경을 볼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허락한 그 예수님이에요. 예, 성경을 볼 때는 어...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약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제가 건방지게 얘기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어... 저는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도 때로는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믿음이란 선물로 어, 믿게 된 존재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은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정기적으로 어, 먹먹할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높은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그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세상의 재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세상의 유명한 정치인이 나를 대신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겠습니까? 혹시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 그런 저, 세상에서 높은 존재들과 견줄 수 없는 분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하나님아킬레스관이라고표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찐사랑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그 아들을 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영계시록 5장의 그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셀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게 바로 그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찐사랑 하나님의 당신에게 정말 그런 아픈 기억일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 칭송받아 마땅하고 너무나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거죠 The slain lamb is worthy 예,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좀 많이 마음에 뭉클하더라고요 예, 죽임당한 어린 양이 사실은 궁극의 가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찐사랑을 배신했던 그 인간들의 그 굳어진 마음조차도 사랑으로 깨뜨려 녹일 수 있는 그 정말 어떻게 재밌게 얘기하면 취트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 취트키가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어, 그니까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과 영적인 존재들이, 아, 하나님 그건 정말 너무나, 너무나 어메이징하고, 너무나 터칭하고, 감동적이고, 진짜 한마디로 짱이라는 거예요. 짱이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 어, 하나님 날 사랑 정말 하시나,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랑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제 마음속에 다시 느껴지면 그런 의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예. 음, 저는 결혼안 했기 때문에 예,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을 관찰해보면 정상적인 다수의 부모들은 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이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좀 힘들어서 낳고 고생해서 키웠기 때문에 자기 이상의 가치를 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그 높은 존재가 그렇게 낮은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자체는 우리가 영원한 신비일 수밖에 없는 찐 사랑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진 사건을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에서도 굉장히 가장 핵심의 근뉴스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우리 자신 인간의 인생 속에서도 아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그거를 뭐 기독교적인 회심이라고 컨벌전이라고 하는데 회심의 사건으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저 하나님께 프레셔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영원한 그래서 그 결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이 끝나갈 때 영원한 사랑과 생명으로 신의 속성으로 신의 영역으로 신의 세계로 신의 도시로 우리를 기꺼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정말 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세상은 살아갈수록 좋은 것들도 많지만 참으로 어 온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마 정직하게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음. 어 세상에서 찐사랑을 찾기가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관계는 어, 상대가 약하고 또 볼품없고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했다가도 철회를 하고 어, 새로운 대상을 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죠. 그거를 효율이라고 얘기하고 합리성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겠죠. 예.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찐 사랑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그 기둥 같은 그 빅네임스 큰 이름들을 생각해 떠올렸을 때아뭐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예. 여러분 음그 생각해 볼까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할 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군대였을 블레셋 군대에서 그중에서도 아웃스탠딩 뛰어난 장수인 골리앗 앞에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당시 최신 무기를 든 골리앗 앞에 갑옷도 없이 정식 무기도 없이 물맷돌이라는 것을 들고 목동인 다윗이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낮아 보였을까요? 골리앗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 군사들까지도 기대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예. 어참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단한 가지 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 당시의 흐름을 뭐, 아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었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큰 부자였지만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모든 가진 부와 가족들까지 잃어버린 거지 또 병자가 돼버린 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도, 욕이 진짜 남에게 듣기만 하다가 몸으로 체험한 이 찐, 하나님의 찐사랑은 모든 게다 없었을 때예요 아무도 없었을 때. 친한 친구들조차 자기들을, 자기의 상황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을 때예요 이집트 왕자였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이 다 잊혀지고 그 왕자의 그 고귀한 때깔이다 벗겨져서 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미디안 광야의 목동 목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얼굴도 꼬무꼬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게 덥습니다. 이스라엘 그쪽이 중동은 그냥 사막이에요. 제가 아는 중동. 어 그때 오셨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제자. 밤새 고기잡이 실패한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선택하러 오셨잖아요. 이참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이 많은 이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 일관된 패턴이 하나님의 찐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아시 무슨 얘기 다감 잡으셨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예, 바울은 정말 고귀한 지식이 있었고 예, 좋은 교육을 받았었고 예, 지금 우리 얘기하면 고학력입니다. 예, 명문 출신입니다. 그러한 높은 지식과 확고한 신념 그리고 열심까지 있었 행동력까지 있었는데 자기의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바로 부활하신 창조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제가 보니까 우리 68번째인가 50, 58번째, 60번째인가 고린도 후서 바울의 고백을 두 번이나 다뤘더라고요. 자기를 스스로 작은 자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주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기꺼이 공개적인 편지에 썼다는 거예요. 이게 쇼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무슨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정말 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코로나 시기에 그리고 저의 인생에 가장 낮아진 시기에 제가 잠잠히 또는 때로는 격렬하게 어, 저의 결핍과 좌절과 실패 한마디로 이 낮아짐의 연속인 순간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진 사랑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가 그런 저의 어, 이게 얼굴이 안 나올 때, 아, 얼굴은 몇번 했었죠. 브이로그라고 보다는 그냥 저의 예, 어떤 쓰러의 예, 고백이죠. 뭐, 예. 어 저는 이 장기화된 코로나가 창조주의 인류를 향한 사인이 어떤 그런 신호, 시그널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비험불, 겸손하라는 거죠. 창조의 주인을 무시한 피조물들의 이런 그들만의 축제와 교만, 그들의 우쭐함이 멈출 줄 모르고 달려왔잖아요. 늘 그렇듯이. 우리의 탐욕으로 환경은 파괴되었고 예, 그 대가는 바로 우리가 파괴한 자연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또는 어, 지구온난화, 예, 빙산이 엄청난 속도로 녹는다고 하죠. 아,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만년설 빙하가 있는 지역 중에 또 우리가 높은 산으로 알고 있는 알프스 지역에서는 알프스 지역의 이탈리아 쪽인가 그쪽에서 그 만년설을 천 같은 거로 덮는데요. 덮, 덜, 더디게 녹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덮었을 때보다 낫지만 덮었다고 그거 녹는 거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안 녹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시간의 싸움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 어떻게 될지 뭐 몇십 년 내로는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살수 없는 없을 만큼 축의 온도가 폭염 지속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만 해도 이렇게 장기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한 장기화된 전염병이 돌아서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실외에서도 이렇게 장기간 살게들이라고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전염병이 올 것이다 예측한 전문가들은 당연히 있었지만 이 정도의 규모로 이 정도의 기간 언제 끝날지도 알수 없는 예. 음, 분명한 어,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의 경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경인물들이 한계상황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대면하는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어 인간의 뜻대로 될수 없다는 이 한계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여전한 찐 사랑으로 여전한 그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의 그 강렬하고 애절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 여전히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p 이션트 오래 참으시는 창조의 주인의 사랑이 있음에 그찐 사랑이 있음에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수 있고 또영혼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좀 진지했네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 뭐 저를 위해서는 어 제가 코로나 그 타겟팅 지역인 홍대 쪽에 카페하고 있으니까 건강할 수 있도록 잘 버틸 수 있도록 <웃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순적하게 잘 좋은 만남들과 그런 좋은 인도하심이 예, 뭐 서두르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 순리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땡큐.